오늘 이제 휴가 아 오늘 카니발 활동 끝나서 이제 휴가 갑니다.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. 수고셨습니다 <웃음> 가서 뭐할 건가요? 저는 집 가서 마음이랑 쉬려고 요 그래서 원래 브이로그 찍는 아,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연지분들 네. 보여드리려고 갔습니다. 네잘 쉬다 오세요. 네. 여러분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엔더. 오 뭐야? <웃음> 왜 이렇게 바로 있네? 물어? 안 물어? 안에 그냥 얼굴 들어갔대. 어 귀여운데? 어 진짜 귀여운데? 뭐야 <웃음> 네, <왔어>, 예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처음 보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? 오오 진짜 너무 귀여운데? <웃음> 진짜 <진작에> 귀여운데? <웃음> <웃음> 진짜 엄청 순하다 음... 마음이구요 <웃음> <웃음> 6개월 6개월 됐습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 데뷔 6개월이셨는데 딱 6개월이 됐네요 마음이가 오늘 첫만남데 생각보다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내일 또 노라고 있습니다 마음이랑 안녕. And 방금 자다 일어났는데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제보다 훨씬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. 원래 마음이가 거실에서밖에 못있는데저 때문에 침대에 처음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편해서 계속 있는다고 합니다 마우, 마우? 네내 베개인데 <웃음> 갑자기 제베개 누웠습니다 편한가 봐요 마음이 옥상에 왔고요. 지금 가족들끼리 나와서 옥상에서 밥을 먹는데 마음이가 파버렸어요. 아직 안 씻었는데. 그래. 응, 음. 기다려. 응, 음. 어, 이렇게 해서 남네. 엄청 많이 줬어. 지금 낮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. 기다려! 아직도 못해. 마지막. 기다려! <목소리> 어, 간다. <목소리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나왔다. 저는 이제 한강으로 가는 중이고요. 딱히 뭘 한다기보다는 힐링하러 쉬러 가는 거고요. 여기서 되게 가깝더라고요. 한 10분도 안 걸린다고 들었는데 한강에서 보죠. Let's go! 오전엔 비가 왔는데 지금은 괜찮네요. 아무튼 제가 또 한강 온다고 올려고 해가지고 돗자리랑 딱그 뭐냐, 블루투스 스피커 가져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딱 챙기고 와서 블루투스 스피커 어차피 공공장소니까 못쓸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돗자리만 한번 유용하게 써보겠습니다 한강 온지 안온지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아마 엔진 분들 다 아시겠지만 산책하는 걸 진짜 좋아하잖아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네요 이렇게 옆에 한강도 있고 근 네, 여기 진짜 나중에 다 같이 와도 재밌겠다 삼성? 그쪽에 사옥 있을 때는 여기 한강 보면서 맨날 출근했거든요 다리 건너면서 그래갖고 그런 출근할 때만 볼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렇게 또 오니까 좋네요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실은 산책을 비 오는 날이나 겨울에밖에 안 하거든요. <웃음> 근데 여름에 산책하는 건또 처음이네요. 사진에 남겨놓을까? 사진에 남기겠습니다. 남는 건 사진밖에 없기 때문에. 예. Yeah. 여기에다가 털을 잡을 거고요. 제가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돗자리 가방에 챙겼습니다 깔아보죠. 어우, 덥다. 그리고 하면서 영화 보려고 패드 챙겼습니다. 예. Yeah. 그리고 <웃음> 아까 말했던 스피커 확실히 브이로그는 처음이라서 아, 힘드네요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와우 제가 실은 저녁을 못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달을 시킬 거예요 치킨 또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제 시켜볼게요 음악을 그냥 작게 저 혼자서 들릴 정도로 틀, 틀어보려고 요즘 제가 좀 자주 듣는 저스틴 비버님의 세컨드 이모션이라는 곡입니다 아이고 너무 크다 굉장히 좋아요 오늘 진짜 뭔가 피크닉 온 기분이다. 힐링되네요 한강 역시. 사실은 어제 새벽까지 가사를 조금 썼는데 약간 한강 오면 더잘 써질 것 같아서 조금 남겨두고 있습니다. 그래고 가사를 한번 여기서 써볼 거예요. t i 이 도착했습니다. i k i 트위터! i t Tiki, Tiki, Tiki, t i k Tiki, Tiki, Tiki, Tiki, t i k 진짜 오랜만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입니다. <웃음> <웃음> My name is b o r 한 달에 한 달에 한 원래 다음 스케줄이 있어에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자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이제 정리하고 조금 앞에 한강 걷다가 스케줄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's go 한강 진짜 좋아요 아 이제 딱갈때 되니까 바람 부네